안녕하세요 전시 리뷰의 젤리미입니다 이번 전시는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세상의 에릭 요한슨 사진전을 다녀왔습니다 작품 사진만 봐도 작가의 상상력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에릭 요한슨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작품 작업 방법, 사용하는 장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릭 요한스는 스웨덴 태생의 사진가이며 세계적인 포토샵 리터칭 전문가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전시장에는 사진 작품이 많지만 실제로 1년에 8개 정도의 작품만 낸다고 하네요. 작품의 리터칭 퀄리티를 보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릭 요한스는 테드 강연에서 자신의 사진술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진술은 어느 정도 현실성을 유지한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조각을 가져와 하나로 표현하는 퍼즐과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현실의 조합으로 실제 존재할 수 없는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작가는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세 가지 규칙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합되는 사진들이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할 것. 높은 데에서 바라보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높은 데에서 바라본 시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되는 사진들은 같은 종류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 다른 종류의 빛을 받으면 그만큼 어색해서 눈에 띄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모든 조합을 원활하게 만들어 그림들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구별할 수 없게 만들기입니다. 색을 맞추고 다른 이미지들 사이에 경계선 명언과 밝기 맞추기 등 사진 한 장에 수만 가지의 정보를 맞추어 현실성 있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에 맞는 장소 섭외에 몇 개월이 걸려 차라리 원하는 방식으로 스튜디오 세트를 만드는 게 편하다네요. 이런 현실성을 반영한 상상력엔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릭 요한슨의 작품을 보다보니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에릭 요한슨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사용 장비가 나와있네요. 카메라는 핫셀블라드 H6D50C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최저가가 2천만원 선, 조명 시스템은 프로포토, 컴퓨터는 맞춤형 PC와 맥북 프로, 소프트웨어는 어도비 포토샵 CC와 라이트룸을 쓰시네요. 핫셀블러드는 처음 들어보는 카메라라 찾아보니 1941년 설립된 회사로 중형 카메라와 렌즈 시장에서 제조자로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스웨덴에서 수공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선명한 화질로서 스웨덴의 수공 솜씨와 훌륭한 성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나중에 실제로 한번 써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에릭 요한슨 사진전을 보실 때 아무래도 아이들도 많이 가는 전시이다 보니 한적하게 보고 싶으시면 오픈 시간 때나 마지막 종료 한두 시간 전에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